아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은 권규용 이사님께서 맥시모 시연을 통해서 실제 구현 모습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그 IBM 맥시모의 실제 화면을 통해서 중요 설비 관리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IBM 맥시모는 어, 구매라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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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방정비 및그 점검 항목 탭을 보시겠습니다. 어, 예방정비 및 점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있는 예방정비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점검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그 점검 항목을 통해서 측정된 이력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IBM 맥시모는 해당 정보를 상세히 보기 위해서 별도의 메뉴를 이동하지 않고 이동 기능을 통해서 해당 메뉴 그 상세 정보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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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면관리입니다. 수면관리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설비에서 마모라든가 또는 이제 부식이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지정을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수명을 예측하는 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IP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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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설비 두께 계산 및 검사 지술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부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치의 일자부터 최근 검사일까지 그 다음에 단기간 부식률은 이전 검사일에서 최근 검사일까지의 부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잔여 예측 수명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측정 두께에서 최소 두께를 빼고 그것을 부식률로 나눈 값을 가지고 잔여 예측 수명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 이를 통해서 다음 교체 일정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주기를 통해서 현재 이, 송, 이 설비 상태를 기준했을 때 현재 적정한 검사 주기는 어, 뭐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 이 각종 검사 지점에 대해서 그뭐 표만 가지고 내용을 확인한다면 조금 도치 이 설비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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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사 지점을 등록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지정관리오프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수정할 수 있는 그 활성화 기능이 그 생성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그, 그 위치를 등록할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검사 지점을 직정할, 그 지정을 할지 아니면 측정 지점을 지정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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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그 각종 그각 이제 밑에 보시면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항목을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험도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의 화학설비 부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지침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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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제5 곱하기 5제에서 제일 윗부분에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현재 이 지점은 P0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 발생 빈그 크기는 지금 이제 LOF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O로 상당히 높다. 그까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할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고장이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그 결정되어 있습니다. CF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고장 피해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고장 피해 크기도 2등급으로 e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험 평가를 해보면, 현재 P2라고 하는 이 지점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피해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를 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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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검 항목을 사전에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작업 오도를 통해서 작업 결과를 등록할 때 상당히 빠르게 결과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위에 대면 몇 가지 탭이 더 보이시는데요. 어,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작업자라든가 아니면 소요자재라든가 아니면 공구 등을 미리 사전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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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 조치를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는지 하는 안전 표준 등과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작업오더 탭의 메인 탭을 보시게 되면 이 설비, 이 작업오더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 어느 설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상세를 통해서